제발 도와줘 불 없애버려 이거를 지우라는 건가 지금? 불을 지운다 그리고 게임으로 돌아가면 어! 불이 꺼졌어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어패샵 에프터 다크 그 저번에 유튜브에서 데모 버전을 플레이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굉장히 특이한 진행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장작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팀에서 정식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와 되게 어둡네요 무슨 고디꽃집 같아요 아마 데모랑 초반부는 똑같을 텐데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데모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펫샵이에요 식물도 팔긴 하지만 어음저일 때문에 왔는데요 조건은 전부 만족하시나요 어 그럴걸요 다시 확인해볼게요 동물 돌봄이 급고 동물 및 식물 알레르기 있으면 안됨 숙박이 가능해야 함저 알레르기도 없고 숙박도 가능해요 완벽하군요 당신이면 되겠네요 아 정말요 제 배경조사 같은 거 안해보셔도 되겠어요 상황이 급해서 깐깐하게 고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바보도 할수 있을 정도예요 나 욕하는 건가? 하루에 한 번씩 식물들에게 물을 동물들에게 밥을 주면 돼요 그 일만 다 끝내시면 나머지 시간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대신 가게 안에만 있어주세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진짜라고 하기엔 조건이 너무 좋은데? 내가 원래 일주일 동안 버는 돈을 하루 만에 버는 거기도 하고 <웃음> 시급 7만원? 아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엥? 밤에도요? 밤에도요. 주무시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안될를 써주세요. 잠자는 곳에 안대가 있을 거예요.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불을 켜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보지 뭐. 식물에 물 주고 동물에 밥 주고 불 끄지 말라고 했죠? 기억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이미 전부 끝났으니까 밤이 될 때까지 쉬시면 돼요.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카운터에 해야 할일 목록을 남겨놨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하루가 지나면 돌아올게요. 제 가게를 잘 부탁드려요. 와 진짜 내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가게를 맡겨버렸네? 내가 알레르기 있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 거였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그럼 너만 손해지 뭐. 난 알레르기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 여기에 어? 낮한번밤한번 지날 때까지 있게 되겠네? 그럼 오늘까지 합쳐서 이틀인 거겠지? 이런 건 항상 헷갈린다니까. 최소한 오늘 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받아도 되는 걸까? 불만해서 좋을 거 없겠지 그럼 먼저 좀둘러나 봐야겠다 아! 카운터 위에 쪽지가 있잖아? 이게 주인분이 말한 할일 목록인가 봐 아까 한 말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 같은데 어? 아래 뭐라고 더 적혀 있네? 반려동물들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뭔 뜻이람? 내가 봤을 때는 이 방의 식물은 전부 건강해 보이네? 식물에 대해서는잘 모르겠다 다음 방을 확인해봐야겠어. 타박타박 발소리. 이게 동물들 방인가? 동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케이지고 수주고 전부 다 비어있어. 어쩌면 아까 동물들이 부끄러움이 많다는 말이 이거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요즘 멍청한가? <웃음> 대체 빈 케이지에 밥을 어떻게 줘야 한다는 거지? 그건 내일 걱정해야겠다. 이 방은 비어있는 거 같네 그냥 긴 복도잖아 가운데 에이 꽃병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 꽃병이었어요? 나 수정구슬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자는 곳인가 보다 침대보단 소파에 더 가깝지만 게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불 끄는 스위치는 보이지도 않은 거 같아 불을 끄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끄고 싶어도 못 끄겠다 어쩌면 여기도 막 리모컨으로 불 끄는 스마트홈 같은 곳일지도 몰라 시리야내죄인이불까 어? 솔직히 불이 되게 어두워서 잠에 드는 것도.. 쉽..겠는데.. 줘! 제발 날 꺼내줘! 아! 아! 벌써 아침이잖아? 아직 졸린데 난.. 이상하다 어젯밤에 꿈을 꾼거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 뭐 어쩌겠어 그냥 일이나 해야지 뭘 해야했더라 식물들에 물주고 동물들한테 밥주고 아 그리고 불 끄지 않기 와 진짜 어둡잖아 이상하다 시간이 그렇게 늦은 때가 아닐텐데 폭풍이 오는 걸지도 몰라 오늘은 하루종일 밖에 안나가도 돼서 다행이네 다시 잘 수가 있네요 잠에들까요 오. 어? 이 책은 제목이 있어야 할 곳에 적힌 게 없잖아 안에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다빈 페이지야 뭔가를 적는 노트인가봐 그냥 메모하려고 쓸 책치고는 되게 거창하게 두꺼운 표지네 이 책장은 꽤 비어있네 여기 주인은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이 책들은 무슨 내용일까? 이건 그냥 이상한 기호가 한가득이야 하나도 못 읽겠어 어쩌면 해독해야 하는 퍼즐책 같은 걸지도 몰라 옆으로 움직이기 음 어제처럼 비어있네 왜 오늘이라고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여기 김복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겨우 두 곳이랑만 이어져 있잖아 운동은 되겠네 물이 차있는 작은 유리병이야 아니면 금붕어 수조려나?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그냥 장식일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걸 장식해놓곤 하지 그런 짓을 할 만한 돈이랑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어? 진짜로? 어항인가? 여기 보이지 않는 물고기가 있는데 밥을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나치는 거 아닐까? 여기 봐 여기도 아무것도 없잖아 음 아직도 동물들은 안 보이네 물고기가 정말 작은 거였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 수조는 꽤 크잖아 그래도 메모해는 동물들이 안보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지? 그냥 먹이를 케이지랑 수조에 두고 어떻게 되나 봐야겠다 어? 모기가 사라졌잖아. 뭔가가 먹은 모양이네.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당장 뛰쳐나가. 동물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아마 배가 고플 거야. 동물들은 이게 다인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천장은 병으로 가득해. 전부 일반 동물 먹이라고 큰 보라색 글씨로 적혀있어. 안에든 액체도 보라색인데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최소한 냄새는 안 나네. 내가 먹으라고 있는 건 아닌가 보다 동물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역시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게더 편하겠구나 음, 이 천장은 잠겨있네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 아마 동물을 위한 장비겠지 패시업이니까 만약 잠겨있다면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란 뜻이겠지 그냥 둬야겠다 동물들한테 밥 주는 것보다는 식물에 물 주는 게더 직관적이네 식물은 최소한의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 까먹는 거 없게 해야 할일 목록을 다시 봐야겠다. 이게 해야 할일 목록인가? 어, 아 여기 여기 그 횟수가 적혀있네. 수정 구슬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항이었다면 이게 7이었겠죠. 식물이었으면 6이었겠고. 오케이. 물은 충분하겠지? 너무 많이 줬나?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안 됐을지도 몰라. 제발 죽지 말렴 식물들아. 식물들의 물을 다 줬다. 이 사람은 씨앗으로 가득 찼네. 씨앗 맞겠지? 내가 모르는 언어로 적힌 게 대부분이지만 사진을 보면 식물 같아. 이건 뭘까? 왜인진 모르겠는데 이걸 만져선 안될것 같단 기분이 들어. 이제 다 했다. 자면 되나? 왜인진 모르겠는데 정말 어두워. 자자 이제.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아.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낮잠이나 잘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인지... 벌써... 피곤하네.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나 여기 있어! 이제 남의 이이 많이 없는데, 지해야겠다. 어? 내가 왜 카운터에 서 있지? 잠깐 눈좀 붙이려고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 가게를 충분히 잘 봐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별일 아니었는걸요? 여기 급여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큰 돈인데? 혹시 있었을 불편에 대한 보상도 조금 넣어뒀답니다 불편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왜 아직도 서 계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음, 그럼 가볼게요. 도전과제 달성함. JOB! 보아니 당신의 노력은 헛수고였던 모양이군요. 뭔가요? 제가 눈치 못챘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무의미하다는 건 당신도 잘알 텐데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세계의 사람에게 넘겨주려는 생각이죠? 나한테 하는 말이야 얘? 하지만 확실히 당신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는 건 즐겁네요. 아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그럼 차라리 어? 뭐야? 재부팅 됐어요? 게임이 껐다 켜졌어요 지금? 제발 도와줘 불 파괴해버려 응? 난왜 여기 있는 거지? 아 여기 일하러 왔었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억이 잘 안나 뭘 해야했더라? 불 끄는 거였나? 아 그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였지 식물들에 물을 주고 동물들에게 밥을 줘야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약간 좀 추측이 되는데 이 주인공이 펫샵에 왔어 근데 이 펫샵 안에 숨겨진 존재가 있어 그 소, 숨겨진 존재가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된 존재가 이 가게가 불이 꺼져야지 봉인이 해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계속 루프를 시키고시켜가지고 불을 끄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할 일을 하고 퇴근하면은 아 안돼 힘이 얼마 없지만 다시 루프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거지 불을... 꺼야되나? 진짜 밖에 어둡다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이거 창문은 맞나? 오이 책은 제목이 있어야 할 곳에 적힌게 없잖아 아니 잠깐 정말 희미하지만 이건 글자가 있던 흔적인가? 하지만 아무것도 못 읽겠어 어? 대사가 좀 달라졌네요? 이 책장은 꽤 비어있네 같은 기호가 반복돼서 적혀있어 무슨 전구 같은 거인 것 같아 크게 X표가 쳐진 페이지가 있네 다음 페이지는 완전히 검은색이야 이상하다 날 빨아들이는 것 같아 음 어제처럼 비어있네 잠깐 어제? 내가 어제 여기서 뭘 하고 있던 거지? 작은 유리병이네 건들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아 또 건들면 바닥에 떨어지겠지? 건드려 만지지 말아야겠다 안 만지네 동물들한테 먹이를 줘야해 아니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거람? 케이지에 동물이 없잖아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먹이를 줘야한다고 생각해 음식이 사라졌어 맛있게 먹었니 동물아? 응? 내가 무슨 말을 하는거람? <웃음> 약간 정신이 이상한거 같은데요? 이걸로 끝이겠다 먹이 잘 먹었으면 좋겠네 여기서 동물먹이를 꺼낼 수 있어 응? 내가 어떻게.. 찬정은 동물먹이가 등병으로 가득 차있어 아직도 잠겨있어 아직? 식물에 전부 물을 줘야 해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잠깐 왜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찼니 나? 어? 왜 이렇게 지워져있지? 물잘 마시고 있는거지 작은풀아? 식물은 다 해결했네 예상한 대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 이 사람은 씨앗으로 가득 찼네 씨앗 맞겠지? 이건 뭘까?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져선 안될 것같단 기분이 들어 다시 만져 만져 만지라고 내가 뭘 해야되나? 일단 흘러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보겠습니다 잠에 들까요? 내가 해야 하는 건다 끝냈고 그냥.. 에? 내가 할 일이 뭐였더라? 머리가 아파.. 일단 쉬어야겠다.. 대체 왜.. 그 불.. 아 거기 있잖아.. 그냥 없애버려.. 존재를 지워버려.. 내가 왜 카운터에 서 있지? 내가... 뭐하고 있었더라? <웃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 가게를 충분히 잘 봐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요? 여기 급여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큰 돈인데. 혹시 있을 불편에 대한 보상도 조금 넣어뒀답니다. 불편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왜 아직도 사 계신 거죠? 아, 죄송합니다. 음, 그럼 가볼게요. 이미 말하지 않았나요? 이건 무의미하다구요.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요? 또 꺼진다! 또 꺼진다! 또 게임 꺼진다! 꺼졌다! 게임이 꺼졌다! 다시 켜졌다! 아! 제발 도와줘! 어. 없애버려... 에? 뭐야? 어? 헐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창이 갑자기 하나가 떴어요 브라우저 창이 하나가 떴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지우라는 건가 지금? 여기 라이트라고 적혀있거든? 샵 샵을 눌러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샵은 뭔지 모르겠고 일단 불을 꺼 볼게요. 불을 지운다. 그리고 게임으로 돌아가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불 껐는데? 어! 불이 꺼졌어요. 응? 엄청 어두워. 잠깐 불이 꺼졌잖아. 내가 하지 말아야 했던 유일한 거였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난 대체 어떻게 말아먹은 거지? 빨리 스위치를 찾아서 사태를 고쳐야 해 잠깐, 나왜이 방에 있지? 난 분명히... 아, 그건 나중에 걱정하자 먼저 어떻게든 불을 다시 켜야 해이 책들 옆면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안에도 아무것도 안적혀 있... 잠깐 각을 딱 맞춰서 보면 손글씨가 보여 벽을 네번 두드려라? 무슨 뜻이지? 아 여기 페이지 사이에 종이가 한장 끼어 있네? 무슨 목록 같은 게 적혀 있어 사전에서 발췌한 걸까? 뭐지? 이제 막 추리하면서 파일 만지면서 플레이 해야 되는 건가? 이상하다 이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진 않은데 여전히 겨우 볼수 있을 정도로는 밝아 불은 꺼져 있는데 왜 완전히 어둡지 않지? 아 페이지 사이에 뭐가 있네? 흑백 사진이야 아는본 기억이 없는데? 수정구슬 바로 옆에? 숨겨진 문? 어? 뭐야? 수정구슬 없어졌어! 너무 조용한데? 내 숨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려. 이 방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어? 뭔가를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뭐야? 잠깐 문이 생겼잖아 어떻게 일단 놔두고 좋아 불이 꺼지긴 했지만 아직 동물들한테 밥을 줄순 있어 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지금 여긴 433명의 시청자가 너의 행동을 보고 있단다 뭔가 먹여 먹었어 이걸로 동물들은 다 돌본 거 같아 더 어둡네 전등이 중앙제어장치같은거에 연결돼있나봐 식물에 물이나 줘야겠다 자 여기 물이야 이 상황에 일을 한다고? 이걸로 식물은 전부 손받네 사람은 씨앗봉투로 가득 찼어 아 여기 라벨이 없는 봉투가 하나 있네 무슨 씨앗일까? 오메 자! 이제 일해놓고! 자면 어떻게 되지? 이런 행동을 한 스트리머는 없을 거란 말이죠. 문이 있으면 들어가야지. 하지만 난 그냥 자보겠습니다. 잠에 들까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문제는 아니야. 식물들한테 물도 줬고 동물들한테 먹이도 줬고 불이 스스로 꺼진 건잘 설명하면 되겠지? 그건 내일 걱정해야겠다. 지금은 자자. 아니 이 새끼가... 제발... 아... 에? 내가 왜 여기 있더라? 불도 켜져 있잖아. 분명히 불은... 에?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더라? 불이 뭐 어쨌다고요? 아, 어...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을걸요? 확신이 없으시군요.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잠이 덜 깼나봐요. 기억이 좀 흐릿해요. 뭐, 포안이 제가 없는 동안 충분히 가게를 잘 관리하신 것 같더군요. 여기 돈이에요. 와, 되게 큰 돈인데. 돈을 몇 번을 받는 거야? 개꿀이네, 이 알바. 나도 할래. 어, 불편한 건 없었어요, 정말로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왜 여기 서 계신 거죠? 아, 네, 그죠 그럼 그냥 저 갈게요.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당신의 노력은 의미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제 시간도 아까울 따름이네요. 그럼 부디... 또 꺼지고, 또 부팅되고, 또 다시 파일에 라이트가 생겼어요. 문이 생겼잖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휴, 붉은 보소 아까 있던 방보다 더 어둡지 않... 저 전화기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오 그러네 살짝 떠 있네? 이 전화기 떠 있잖아? 이걸로 전화를 할수 있는 건가? 한번 시도해봐야지 119 대답이 없네 자 번호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아! 아까 메모장에 있던 어? 이번엔 숫자가 달라요! 샵 3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샵3 대답이 없네 이게 아닌가? 아 이거 몇 회차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인건가? 그러면? 음 그러네 지금 숫자가 늘어난거 보니까 3회차인거 같고 번호는 아마 이거 뭐야 뭐 뭐야 왜 이렇게 늘어났어? 어? 뭐야? 아까는 제대로 신경을 못썼는데 지금 보니까 베드룸 북스 What the fuck? 자 메모장 4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러면은 좀 몰입을 위해서 제가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벽을 4번 두드려라 라고 적혀있어. 자 베드룸! 아 이게 하위 폴... 뭐야! 이거 볼 때마다 바뀌는데? 자어쩌거나 베드룸에 북스에 북! 로그가 아마... 로... 로그가 뭐야 왜 있어 이거? 일단 홀, 백룸, 텔레폰, 전화하기 502그 다음 샵, 펫스, 오씨... 뭐야 이 그림들은?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백룸에 있는 502인 것 같아요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502 대답이 없어 그럴만도 하... 여보세요? 우와 누구야? 내가 들려? 아,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구나. 내 네, 들려요? 누구세요? 제발, 날 도와줘. 응? 나, 난 갇혔어. 전화기 안 해요? 아니, 이 빡대가리. 설명하기가 힘들어. 무슨 장난 같은 건가? 끊을게요. 아니야, 난, 네 도움이 필요해. 제발. 어, 도와드려보긴 할텐데, 제가 할 수는 있을지. 고마워. 음, 어떻게 도와줘요? 어디 가히셨는데요 여기... 여기요? 이 방이요? 맞긴 한데... 아니야... 아니 좀 똑바로 얘기를 해봐요!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니까 러 제가 뭘 도와주는데요? 반지 세 개. 엥? 이 가게에는 반지가 세개 있어. 그걸 찾아줬으면 해. 아... 알겠어요. 반지 세 개. 그건 어디 있죠? 하는 숲 속에 숨겨져 있어. 어... 뭐라고요? 표지판을 읽으면 길이 보일거야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미친놈인가? 어. 방금 그건 뭐야? 진짜 이상하네? 무슨 장난전화 같은 건가? 근데 전화를 건건내 쪽이었잖아 어쩌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어차피 여긴 일하러 온 거고 그냥 물주고 밥주고 끝마쳤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곳에 숲이 있지도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있었으면 내가 알았겠지 감시하기 위해서 그가 게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일하면서 자거나 그러지 않나 감시하기 위해서? 무슨 보물찾기 같은 걸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내할 일이나 해야지? 반지를 세개 찾으라고? 숲이니까 아마 식물들 주변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가게 안에서 숲이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을 것 같네 풀이 한가득이니까 와 나랑 생각이 똑같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수. 근데 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전화했던 사람은 여기에 길을 보여줄 표지판이 있다고 했어. 여기 표지판 같은 게 있었나? 이거 응? 이젠 쭉 x 가 쓰여있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XXX.. xx.. xx.. xx.. xx.. xx.. x 이거? x x 여긴 또 XXXX인데? 다시 전화해서 힌트라도 얻어보자고? 똑똑한데? 어떻게 다시 전화할 생각을 했지? 여보세요? 숲속에서 반지를 찾아. 그거 말인데요. 제가 뭔가를 좀 말아먹었을지도 몰라요. 왜 표지판을 읽지 않는 거야? 솔직히 제가 좀 퍼즐에 약해서요. <웃음> 너만이 할수 있어. 정말요? 아마 이 일을 저보다 잘할 사람은 많을걸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이제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아 내가 아까 물을 주는 바람에 뭘 망쳤나? 응? 여기 식물이 좀 다시 바른 것 같네? 아까 분명히 물을 줬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애초에 의미가 있긴 한 건가? 아 아,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이거? 물을 순서대로 줘야 되나봐. 어, 여기 문양이 더 있어. 다섯 개. 동그라미 다섯 개? 이번엔 조금 더 적네? 동그라미 하나! 잠깐, 이거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 다이아몬드 다섯 개. 지금 화면이 약간 잘려서 보일 텐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옆에 하나가 있어요. 총 다섯 개죠? 다이아몬드 다섯 개. 이젠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그럼 이제 이거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걸지도 몰라. 어? 잠깐, 저 식물 혹시. 오, 전보다 확실히 커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변에. 어 오마이갓 oh 뭐야? 되감기가 되고 있어 응? 식물들이 사라졌잖아 대체 방금 그건 뭐였지? 잠깐 뭔가가 빛나고 있잖아 어? 반지다 이게 전화하던 사람이 말하던 반지인가봐 근데 빛은 어떻게 나고 있는거지? 그럼 여기도 지금 큰일난건가? <웃음> 열쇠구멍도 안보이잖아? 안쪽에서 잠근건가? 그러면... 펫! 얘네가 펫들인가 봐총 6개 그럼 여기 컵보드에 가서 펫푸드! 뭔가 락같은게 있을줄 알았는데 지우면 해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없네 일단 가서 다시 보고를 해봅시다 찾았어? 반지 말이죠? 이게 그 반지인진 모르겠는데 식물들 사이에서 하나 찾긴 했어요 거기문양이두개 있을 거야 하나는 안에 하나는 없이 없이? 하나는 없이요? 바깥이 아니라요? 아 확실히 뭐가 적혀있어요 나한테 보여줘 전화기로요? <웃음> 빛을 향해서 들어올려 어... 그렇게 빛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알았어요 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양도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그냥 반전인데? 고마워 내가 필요한 건 이제 다 받았어 네? 일단은 아... 저 사실 일하러 돌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너무 크게 변한 것 같기도 하네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아니 재부팅! 돌아왔구나 기다리고 있을게 응? 난왜 여기 있는거지? 후비후비 했던 말 똑같고 이제 불을 다시 꺼 봅시다 불 꺼는 게 맞나? 이제 뭘 해야 되지? 일단 일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자러 가봅시다 만약에 이게 변하는 게 없으면 이제 다시는 자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삭제 그 불을 게임으로부터 불을 이제 무조건 끄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네 불을 끕시다 다시 전화를 걸어봅시다 너구나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어 전 그냥 알바생인데. 설명할 시간은 없어. 다음 반지를 찾아줘. 무슨 반지요? 다음? 무슨 소리에요 정말 배고픈 동물이 하나가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으면? 뭘 기다리는데요? 배를 만족시켜줘. 야 개소리야 왜니 혼자만 자꾸 짓거려요. 믿고 있을게. 뭐지? 안 그건 뭐야? 다음 반지를? 동물들을 만족시키라고?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은 왜날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나쁜 예감이 드는데 어쩌면 그냥 전화는 무시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 좋아 그냥 평범하게 동물들한테 밥을 줘야겠다 반지는 안 보이는데 그 전화는 아마 장난전화 같은 거였을 거야 말도 안 됐잖아 기다리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 대체 뭘 어떻게 찾는 건데? 여기서 밥을 안 주고 기다려 볼까요? 밥을 안 주고 기다려야 되나? 밥을 주고 기다려야 되나? 만족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밥을 주고 기다려야 되나? 일단 밥을 주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기다려 볼게요. 여기에서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 뭐야? 기다려 기다려? 뭐가 계속 뜨네? 계속 기다려 아뭐 언제까지 기다려? Two hours later. 저 한숨 자고 와도 돼요? Tomorrow. 아니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만 더아 뭔가 도 반응이 있네? 대사가 바뀌잖아 아 진짜 오래 걸리네 Three days later. 어? 뭐야? 어, 진짜 한참 기다리니까 뭔가 반응이 왔어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동물이 케이지 밖으로 나온 건가? 뭐지? 샵패츠얘 뭐요? 뭐지? 뭔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제 밥을 줘볼까? 뭔가 먹이 먹었어 이걸로 동물은 다 돌본 것 같아 이걸 지워보자! 지웠다가 옆쪽으로 돌아오면 그대로인데요 어? 한 마리가 늘어났거든 지금? 다시 전화를 걸어볼게요 배고픈 동물을 기다리고 만족시켜줘 얘한테 먹이를 줘야 돼? 지금 보이지 않는 애를?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른 애들을 쟤한테 먹여보자고? 이렇게? 안 먹어줘 그냥 PNG 파일일 뿐이야 그냥 그림 파일이라고 아 먹이 파일을 줘보자고? 잠깐만 그럼 쓰레기통을 잠깐만 뒤져볼게 내가 A few moments later 푸드를 복원했는데 이거를 펜치 여기로 넣어 어! 어! 대박! 어, 대박! 핸드폰을 옮겼더니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엥, 잠깐, 어디에... 이제 여긴 기 아예 들어갈 수도 없네? 어? 근데 여기로 갈 수도 없어. 이제 뭐, 어떡해? 버그 걸렸나, 혹시? 어, 또다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오! 방금 설마, 찬장이 컵보드. 여기다가 또 넣어주면? 또 먹었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전보다 더 드는데? 에? 하트 표시가 사라지고 있구나 아직 동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 근데 펫푸드가 없어졌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걸 눌러서 동물 먹이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창으로 가서 컷보드를 누르면 펫푸드가 생기고 이걸 여기 패치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림이 사라져 그림이 사라지고 여기 공기가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은데? 한 마리 남았어요? 안에 동물먹이가 들어있어 그림이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내 착각인가? 다시 페프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조금 숨쉬기가 힘든데? 확실히 어두워지고 있네 안에 동물먹이가 있어 잠깐만 설마 나를 먹을 셈인 거야? 나밖에 없는데 이제? 팬푸드를 여기다 또 넣어주면? 어나 먹혔.. 엥? 다시 뒤로 돌아가기 응? 아까 잠깐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상관없겠지? 잠깐 케이지 안에 뭐가 빛나고 있어 어? 반지잖아? 이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담 이게 내가 찾아야 하는 반지인 거겠지? 온도 좋아라 근데 대체 왜 빛나고 있는거지? 자 돌아가서 보고를 해봅시다 502 여보세요? 다음 반지 가지고 있어? 어 이게 다음 반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케이지 안에서 반지를 하나 찾긴 했어요 이상하죠? 나한테 보여줘 네? 대체 어떻게 보여달라는.. 문양이 두개 있을거야 하나는 안에 하나는 없이 죄송한데 좀 평범한 사람처럼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잠깐! 여기! 반지 바깥쪽에 작게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안쪽에 있는 거 예, 어, 반전이 아니네. 이번엔 잠깐, 이게 보여요. 지금 전화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마워. 남은 건 하나뿐이네. 이 전화기 혹시 영상 통화도 되나? 이걸 할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난한번 더. 아니, 제가 하고 있는 말 듣고 있... 얻었다. 켜졌다. 고마워. 어? 살짝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자의 실루엣이 살짝 보이는데? 눈을 감고 있잖아 그지? 여기에 하트 표시 보이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널 믿고 있을게 아 원래 보였었다고? 좀 선명해진 거 아니야? 나 아까는 아예 안 보였었는데 아, 의식하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건가? 응? 난왜 여기 있는 거지? 불이나 끄세요 빨리 502 여보세요? 아악! 또 와줘서 고마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응? 어, 여보세요? 미안, 난 약해지고 있어 어, 무슨 말씀이신지 창문 아래에 문이 하나 있어 마지막 반지를 나에게 가져와줘 나머진 너한테 맡길게 창문 밑에 문이 있다고? 마지막 반지? 창문 아래에 있는 문? 말이 되는 소리가 없잖아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 엄청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했지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편이 나을까? 무시하면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쓰레기야 선택지 따위 주지도 않으면서 창문이 있는 방은 여기뿐이지. 하지만 창문 아래에 몸 같은 건안 보이는데. 어차피 장난전화일 이래. 난 대체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지? 창문 아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룸에서 윈도우. 어? 이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파일에 뭐가 생기지 않았을까? 오 미친! 야 진짜로 생겼네? 포토가? 야 잠깐만 이 포토를 윈도우 쪽으로 옮겨보자 이럴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숨김 파일? 아 씨. 그러다 갑자기 내가 숨겨놓은 파일 야동이 다 어? 나와버리면 어? 게임 창도 윈도우니까 아래에 어? 진짜 윈도우 창 뒤쪽에 있나? 내려보자 이쁜 힙음이 밖에 없는데? 어? 뭐야? 야! 여 문이 있는데? <웃음> 진짜 밑으로 이렇게 내리니까 문이 있는데? <웃음> 아 장난아! 에? 여긴 어디야? 아까까지 침실에 있었는데? 여긴 뭐하는 곳이지? 그냥 되게 긴 복도 같은데?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여기 밖으로 이어지는 거였으면 좋겠다. 뭐야 이거? 상자 같네? 열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지만서도 그냥 무시하면 되겠다. 그럴 리가 있나? 파일로 바로 들어가 줍니다. 베이스먼트, 지하실. 체스트 압축 파일. 어... 여기에 압축풀기. 오... 사진이 있어. 뭐지 이게? 일단, 일단 이 사진들은 냅두고 이리로 가면? 어? 뭐 방금 뭐가 떴는데? 어? 이게 무슨 표시야? 이게 지금 보니까 커다란 원이거든요? 자 기다려봐 내가 포토샵을 열게 아자 별짓을 다하네 내가 게임하면서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기랑 연관이 없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꺼지고 이렇게 있거든? 이게 힌트인데 일단 움직이면... 점과 방금 오른쪽 화살표가 떴단 말이에요? 오 일단 일단 계속 눌러보자 그냥 내가 오른쪽을 누르면은 오른쪽 화살표 뜨고 왼쪽 누르면은 점과 왼쪽 화살... 뭐야? 아... 이해했다. 야, 총 8번을 눌러야 돼. 그러니까 맞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을 누르면 그게 맞게 눌렀을 때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는 무작위로 누르고 있잖아. 이제 8번 다 누르면은 상자가 나올 거야. 자, 나왔죠. 틀렸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데 이걸 해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데 그 순서는 아까 마지막 사진 아닌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사진을 무시하고 있었네 내가 자 이게 아까 그건데 이거는 이, 이거 환경설정 아니에요? 아니네? 좀 다르게 생겼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게 맞는데? 잠깐만, 동그라미. 둘다 동그라미인데? 근데 여기 있는 문양이, 이거, 이거 같은데? 그죠? 어, 그러네. 아, 나 이해했어. 아, 근데 이거는 위쪽에 있는 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로 입력을 하는것 같아요. 동그라미, 세모, 마름모, 육각형. 봐봐. 아닌가? 일단, 이게, 이렇게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 시계 방향대로. 한번 입력이나 해보자.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이렇게 보면, 그냥 좌우 왔다 갔다 한데? 왼오, 왼오, 왼오, 왼오. 근데, 그렇게 뻔할까? 틀렸대요 역시나 아~~ 나알것 같아 자 잠깐만요 자 해봅시다 지금 외곽하고 내곽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때 맨 처음에 왼쪽이잖아 왼쪽이면 이제 동그라미 영역이란 말이야 동그라미 영역일 때 이거는 배경음이고 이건 효과음인데 효과음을 맨 마지막에다 넣을게요자 왼쪽으로 간 다음에 겁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다음 것도 해보자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순서니까 다이아몬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음향을 여기다가 두고 왜 그래 뭐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다고? 오른쪽 위에 기호가 바뀌었다고?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최대로 올립시다 왼쪽으로 간 다음에 최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세모 nope. 어? 다 입력하기도 전에 끝나네 그니까 러 시작할 때부터 첫 번째로 치는 건데 일단 환경 설정에서 이게 바뀐다는 건 알겠어 아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처음부터 설정을 맞춰놓고 방향을 눌러야 되나? 소리를 먼저 바꾸고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로 맞춘 다음에 왼쪽 맞는 거 같은데? 오 어, 이제 확실히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 방금 표시도 동그라미 왼쪽 화살표로 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맞추고 오른쪽 그쵸 다이아몬드 오른쪽 아 근데 문제는 문양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순서가 맞냐고 아야 생각해보니까 이거네 야 이게 맨 처음이네 그죠 지금 이게 이렇게 네모 테두리가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이고 그 다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순서야 이렇게 난 확신해 나 지금 필이 왔어 자자 자, 처음으로 돌아왔고 이제 왼쪽 다이아 왼쪽 다이아 어? 왜 검은색으로 떠? 이게 맞다는 뜻인가? 그 다음에 왼쪽 동그라미 어 이거 왜 검은색으로 뜨지? 어 이제 계속 검은색으로 뜬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 과연? 그렇지!!! 와나이 퍼즐 진짜 순수하게 혼자 힘으로 풀었어 와나 진짜 개천재임 아... 이거지 와 근데 이거 게임 진짜 신박하다 환경설정에 저음량빠를 조절 조저... 뭐야? 마우스 왜이래? 마우스를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1초 정도 주어지는데 1초가 지나면 다시 중앙으로 와줘요 중앙에 오래 있으면은 나한테 컨트롤권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거든? 그래 내가 이때 딱 벗어나잖아? 그럼 이렇게 다시 와! 돌아가! 들어가자 어? 내데 마우스 계속 이상해 벽을 타고 뭔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닥도 좀 젖어있고 어디 누수라도 있는 건가? 저 이거 마우스 저 이거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엄청 끈적끈적해 잠깐 이거 다시 되감기 되나? 이번에도? 퍼즐을 기껏 다 풀었는데 하얀색 끈적이는 물에 잠겨 익사 하얀색 끈적이는 물? 썩은 우유네요 네 다시 대강계가 됐네요 진짜로 어? 방에 다시 아무것도 없네? 다 평범해 보여 아까 그건 전부 상상이었던 건가? 음, 바닥에 빛나는 뭔가가 떨어져 있네 반지 같아 아 어쩌면 이게 전화하던 사람이 말하던 반지일지도 모르겠다 이게 왜 마지막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빛이 나고 있는 거지? 반사될 빛도 없는데 오케이 오화하러 갑시다 502 마지막 반지 빛을 향해서 들어올려 안쪽에 뭐냐? 좋아. 이제 반지가 하나가 됐어. 그래서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어. 뭐로부터요? 네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면 돼. 반지들을 써서 열쇠를 찾아. 그 열쇠를 뭐 하는데요? 가게에 잠긴 찬장이 있을 거야. 그 안에 있는 걸 나한테 가져와줘. 데칸대요 아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이방으로 제발 너만이 할수 있어. 뭐일하는 동안에 찾아봐도 될것 같네요. 그냥 찬장에 있는 걸 여기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응 기다리고 있을게 와얘 천사다 주인공이 그냥 빡통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냥 엄청 착하네예요 그냥 나 여기서 바로 끊었어 전화 전화가 시키는 이상한 짓 다하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한데? <웃음>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반지를 써서 열쇠 같은 걸 찾아야 하는 건가? 그걸로 찬장을 열고? 이거의 의미가 뭐지? 뭐 그럼 식물이랑 동물을 돌보는 동안에 열쇠랑 찬장을 찾아봐야겠다. 잠깐 저 테이블 원래 저기 있었나? 새로 생겼네 다시. 색칠 돼 있는 것 같이 알록달록한 돌이야. 이거 설마 어항 같은 건가? 어?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거예요. 반지. 잠시만요. 아 이거 순서대로 다시 눌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안쪽, 바깥쪽 이렇게 봤던 거를 다시 눌러야 되냐고. 아 이거 중복되는 것도 있었어 내가 기억하는데 링 파일이 새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홀,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음 어? 이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그냥 녹화본을 뒤져볼까? <웃음> 녹화본 다시 찾아볼까? 어?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파일을 토대로 제가 눌러볼게요 자 봐봐 그니까 러이이 이 흰색이 이 중앙에 있는 원 같아 그죠? 그리고 이 네모 하얀색이 겉에 테두리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세 번째 하얀색 네모와 여기 세 번째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거와 같은 문양 이렇게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순서대로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안에 하얀색, 밖에 검은색. 돌들을 만져보니까 엄청 부드러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누르면 왼쪽에 문양이 생긴다고? 이쪽에? 나도 보긴 봤어.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서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흰원, 이게 흰원, 이게 검은원, 이게 검은원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여기 내부에 있는 무늬들이 나오는데 위쪽 이게 배경색인 것 같다고? 한번 내가 그럼 해볼게 흰원에흰 바탕 그리고 흰원에 검은 바탕 그리고 반에흰 바탕 그리고 흰원에 검은 바탕 그리고 검은 원에흰 바탕 그리고 흰원의 검은 바탕 오 미친 이 맞았어 아 물속에 갑자기 뭔가가 생겼잖아 작은 열쇠 같은데 잡으려고 하니까 손이 열쇠를 그대로 통과해버려 헉, 무슨 마술 같은 건가 뭐야 나 죽었니 <웃음> 나 영혼이 된 건가 여기가 찬장이 있는 곳인 것 같아 찬장은 잠겨있어 그 사람이 마, 전화로 말했던 게이 찬장이겠구나 근데 어떻게 열지 열쇠가 있어야 할텐데 열쇠구멍도 안보이잖아 안쪽에서 잠근건가? 만약 그런거라면 어떻게 열쇠를 안에 넣어서 잠긴걸 열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때 나오는게 뭐다? 열... 파일이다 홀에서 베이스 키! 를 여기 샵! 컷보드에 넣어주면? 이건 아직... 잠깐 열렸잖아? 어떻게... 으이야... 그럼 열린 김에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볼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손을 넣어봐야겠다. 뭔가 부드럽고 차가운 게 만져지는데? 잠깐, 이거 손이야? 사람 몸에 달려있는 팔에 달려있는 손? 뭔 소리야. <웃음> 꼭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야 돼. 사람 몸에 달려있는 팔에 달려있는 손? 천장에 누군가 있어. 애초에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이천장은 작다고 기어서 들어가도... 잠깐, 혹시 사라는 있나? 차가워.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나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니? 신정해 나. 그냥 당황하고 있을 뿐이잖아. 설마 진짜 사람 시체겠어? 그럴 리가. 만약 진짜면... 무슨 장난 같은 거겠지. 그냥 일이나 계속하면서 저건 잊어야겠다. 꺼내고 싶어도 이건... 찬장에서 못 꺼낼 것 같아. 너무 커. 도전과제 달성한 바레 여보세요? 찬장을 열고 안에 있는 걸 내게 가져와줘. 아니, 못 꺼낸다고요. 파일을 들어가 볼까? 바디! 이 바디를! 가져와 달라고 했잖아 우리는 꺼낼 수가 있죠 홀 백룸으로 가서 이렇게 넣어주면? 여보세요? 찾았구나 엥? 뭘? 고마워 이제 드디어 돌아올 수 있어 어, 그래 아까 어렴풋이 보였던 실루엣이 얘야 으 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찬장 안에 있던 몸 그건 내 몸이었어 하지만 뭔가가 부족해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잘.. 내 심장.. 내 심장은 어디에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제발.. 내 심장을 돌려줘.. 아니.. 내말좀 대꾸를 해! 이 쌍... 지금 뭐 하신.. 멈추세.. 어어? 헐? 헐.. 심장을 빼앗겼어.. 왜 아직도 이 상태인 거지? 이런 결과를 원한 게 아닌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못 움직이게. 에...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이 사태를 고쳐야 해. 저 쓰레기네, 저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아. 내 심장을 어떻게 한 거야? 너야말로 그의 심장을 어떻게 한 거야? 난, 난 그러려던 게. 하지만 이미 저질렀잖아. 이제 그 불쌍한 애는 걔는 괜찮아 난 걔는 그 애는 평범한 사람이야 너와는 다르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심장이 없으면 좀 살기 힘들어한다고 좀이 아닌데요 내가 하려던 건크게 아니라 하지만 했잖아 이제 뭘 어쩔 건데 네가 심장을 훔쳐봤자 여길 탈출할 수는 없어 내가 네 심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넌 여기 갇혀있는 거야 너너뭐그 no. no! 애한테 한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야? 난 상관없어. 하지만 네 심장이 네몸 밖에서 뛸수 있게 유지하는 건내 마법이야. 내가 죽으면 네 심장도 같이 죽어. 나... No. 그래서 어쩔 건데? 투정 부리는 건 이제 다 했어? 나도 바쁜 몸인 거 알기나 해? 네가 죽인 이 불쌍한 애를 치워야 한다고. 작별 인사라도 억 왓. 왓. 왓. 날 막아주겠다고 약속해줄래?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막아줄래? 약속할게. 넌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 네가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은 넌 위협이야. 모두에게. 난 이러길... 난 이러길 원한 적 없어. 난이 힘을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보아하니 그 힘을 계속 쓰는 걸 그만둘 수 없는 모양이네. 난... 걱정하지 마. 네가 여기 있나냐 모두가 안전해질 테니까. 아 이게 방금 그... 지금 완전 그냥 혼자서 독백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군요 아니 이따구로 글을 쓰니까는 그냥 혼자 독백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까 그 투명한 여자애랑 이제 모자 쓴 마녀랑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브의하에 봉인을 한거 같아요 좋아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로부터 필요한 게 하나 있어 응?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게 뭐하는 안돼 하지마 아! 이렇게 심장을 꺼냈구나 드디어 소리 지르라는걸 멈췄네 귀찮아질 참이었어 자 이제 이 예, 예쁜이는 어디에 둘까? 이미 몸은 숨겼지만 이건 이건 특별한 곳에 둬야지 아 알겠다 정원에 둬야겠어 어차피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기도 하니까 내큰봉어도 배고파할 거야 밖으로 끌어내려면 빛을 조금 줘야겠어 제발 그냥 가 돌아오지마 나한테서 떨어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이 짓을 다시하라고 삭제. 자, 불이 꺼졌고, 어 대자뷰라고 하지? 근데 왜 방금 그걸 느낀 거지? 대사가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 살짝 추가됐네요. 왜? 왜 여기 있는 거야? 엥? 자리가 대체 누가? 자리가! 방금 그건 뭐야? 장난전환가? 네가 걸었잖아! <웃음> 진짜 <웃음> 이상하네 그래도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닐거야 천장은 잠겨있어 여전히 잠겨있다고? 어? 뭐야 이거 왜 다시 일단 일단 열쇠를 꺼냅시다 어? 이제 눌러도 여기 반응이 안 뜨네요? 어? 그래도 열쇠가 나오긴 한다 자 일단 몸이... 아 옮겨야지 참 홀에서 베이스에 키를... 이건 뭐지? 물고기 으 아, 투명 물고기 샵 컵보드에다가 넣어주고 아니 잠깐만요 근데 아까 물고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를 빛이 있는 곳에다가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일단 복사를 해놓읍시다 복사를 하고 아 야, 쓰레기통에서 꺼내와야 돼? 야 잠깐만 쓰레기통에서 빛을 다시 꺼내와 볼게요 자, 빛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다시 돌아가면 불이 다시 들어오진 않네 반지를 넣어보자고 반지? 우리가 반지가 있어? 반지가 어디있는데 땡땡땡이 반지 아니냐고? 이거요? 아 그런겨?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어보지 뭐 오케이. 물 속에 강하게 빛나고 있는 뭔가가 있어. 반지 세개 같은데? 어, 꽃병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물고기잖아? 어디 숨어 있던 거니? 작은 물고기야. 아이고, 헤엄치는 것좀 봐. 반지들 주변을 맴돌고 있네. 빛이 나서 관심이 있나 봐. 응? 반지들이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 오? 우와, 방금 그건 뭐야? 문?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어? 음 여긴 사무실 같네? 그런 것 치고는 되게 황량한데? 패샵의 사무실이라니 조금 이상하다. 진짜 뇌가 없나?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책상 위에 종이가 한가득이야.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 사실 자세히는 안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여긴 어디야? 오피스, 데스크. 와, 왓? 이게 뭐지? 14개의 그림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이게 뭐지? 파일 이름은 어떻냐고? 눈깔 샵1 눈깔 샵2 눈깔 샵3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요아 이거 갑자기 자꾸 저... 딸꾹질이... 야 딸꾹질 멈출 때까지 조금만 쉬자 A few moments later 자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딸꾹질이 안 멈춰서 그냥 딸꾹질을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더 누른? 있는게 있지는 않아 오른쪽으로 가보자 계속 지금 조금씩 왼쪽으로 밀리고 있죠 그림이 여긴 너무 어두운데? 빛나는 이상한 것들만 빼면 말이야 이건 무슨 방이래? 뭐야 이거 빨래 바구니야? 작은 항아리 같아 안에 흙도 차있어 식물을 가꿀 때 쓰는건가봐 근데 왜 다른 식물들처럼 가게 전시되어 있지 않은거지? 어? 파일이 어? 가든 팟, 항아리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여기에 눈을 하나 아무거나 넣어볼까? 흙이 담긴 항아리 너무 이번엔 힌트가 너무 없는데? 아 밖으로 나가서 씨앗을 맞아 맞아 밖에 씨앗이 있었어 여기 이거 라벨이 없는 봉투가 하나 있네 셰프 선반, Seed! Yeah! Seed! 어? <웃음> 씨앗이죠? 이거를, 홀에, 오피스에, 복도 복도 복도 가든,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작업이 끝났고요, 돌아가서 볼게요. 자, 보니까 항아리 안에 작은 씨앗이 든것 같은데, 씨앗이 떨고 있는 건가? 에? 제과콩나무야에 에이... 빛이 나는데? 우와 갑자기 항아리에서 덩굴이 솟아올랐잖아 그 씨앗이 갑자기 자란건가? 천장을 뚫고 올라갔어 오! 난왜이 위로 오른걸까? 너무 밝은데... 이거 심장 소리예요? 왜지? 창문 밖은 어두웠는데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보여 조금 어지러운데 다시 내려가야겠다. 도전과 제 달성. 하트. 자, 심장을 보고 왔잖아, 우리. 오, 항아리 위쪽에 화살표가 생겼어요. 허, 하트. 예스, 베베. 엔딩이 코앞이다. 백룸에 들어가서 심장을 여기에다가 두고. 아, 심장과 바디를 같이 둬야지 아니, 근데 여기에 있는 사진은 뭐였을까? 저게 저기... 아무 의미가 없진 않을 텐데 열렸잖아. 자 사람 몸이 들어가 있죠. 자, 사람 몸을 꺼내서 이것도 같이 홀에 맥룸에 넣어놓고 이제 돌아가자. 자 이제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저리 가라고 했잖아. 엥?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 말이야. What? 어디서 튀어나오신 거예요? 내 몸, 내 심장 다시 하나가 됐어 들려 내 심장 소리가 뭐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 계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주인분이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가게 보고 있는데 와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돼? 하긴 기억이 날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만약 여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면 주인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 가게 주인 걱정 마그 사람은 내가 처리할게 오잉. 오잉. 오잉. 이거, 그, 가게 주인 눈이잖아. 그죠? 뭐지? 어? 부금이 바뀌었어요. 와, 되게 어둡네요. 무슨 고디 꽃집 같아요. 어? 뭐야!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구해준 애로! 패샵경겸 꽃집이니까요. 아, 어, 음, 저일 때문에 왔는데요. 일이요? 죄송해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저희는 지금 직원을 안고하고 있어요 네? 그치만 엥? 나구인목록 가져왔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들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요 다른 가게랑 헷갈렸나 보네요 방해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네? 다른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음 없을걸요 음. 여기까지 오셨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긴 아쉽네요 응? 음? 이건 뭐예요? 씨앗봉투에요. 흙에 심고 물만 주세요. 어두운 곳에서 더잘 자라요. 무슨 꽃인가요? 그건 비밀이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고마워. 내 심장을 돌려줬구나. 이 난장판에 휘말린 저 애한테 미안하네. 하지만 저 애도 필요했었어. 난 시공간의 경계에 갇혀있었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차원 사이에서. 난이 차원으로 날 다시 끌어와줄 사람이 한명 필요했어. 아까 그 웃긴 여자애가 그 사람이 됐지. 하지만 반대편 차원에서도 한 명이 필요했어. 숨겨진 것들을 찾을. 나? 그게 너였던 거야. 널 제대로 만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차원을 넘나드는 건내 힘으로도 역부족이야. 가게 주인은 어떻게 됐냐고? 정말 알고 싶어? 히히, 걱정하지 마. 난날 도와준 사람을 해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날 구해줬으니 괜찮다면 이름을 알려줄래? 내 이름은 블레임. 플레임 고마워 플레임 너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만약 네가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알려줘 어? 그 책상에 있던 빨간눈의 정체가 얘의 눈이었나봐요 이게 끝이에요? 다른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오피스 방에 있었던 책상 위에 있던 빨간눈 14개는 왜 있던거야? 좀 찝찝하게 끝났네? 뭔가 좀막 임팩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끝난 건가 아닌 건가 일단 엔딩 크레딧 다 보고 어? 마지막에 이거 뭐야? 마내 마우... 마우스랑 똑같이 생겼네? 어? 패아인가봐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뜬 거면은 지금 빼박인데? 빼박 엔딩인 거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또온 거야 플레임? 만약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찾고 있는 거라면 사과할게 지금은 차원을 넘어 뭔가를 팔수 없거든 하지만 네가 혹여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알려줘 아니 미친 어? 아, 아까도 이렇게 사라졌었나? 저게? 어 pet shop f t e r 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서 밤이 됐을 때 와야 되는 건가? 여기서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만 플레이해도 돼 어? 아 뭐가 있네 야 뭐가 있는데 제가 지금 9시간째 게임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딸꾹질이 너무 거슬려서 이거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 합시다 웬만하면 이거 이제 녹화하면 평생 남... 아 나. 근데 나 지금 계속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이 개같은... 으아아 weeks later 자 봐봐 지금 보니까 제목이 어? 패샵 애프터가 아니라 비포 다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 가게 주인의 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거든? 일단 계속 시작을 눌러볼게요. <목소리> 안녕, 플레임. 이제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군. 널 보게 돼서 기뻐. 계속 이렇게 찾아올 필요 없는데 달리 할 말이 없네. 하지만 네가 뭔가를 처리하고 싶다면 나한테 알려줘. 아니 근데 이거 매번 엔딩 크레딧을 이렇게 봐야 돼? 스킵이 없어? 난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반복해봅시다. 아니, 뭐, 없는데? 딱히. 뭐, 엔딩 크레딧을 지워라, 이런 거 없는데. 진짜 이게 끝인가? 나야 괜찮지만. 어? 대사가 바뀌는데? 혹시 달리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어? 한번 더? 아, 너구나, 플레임. 필요한 거 있어? 미안. 더 이야기하는 건 곤란해. 차원을 넘어 이야기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거든. 대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 짓을 또 해야 돼요. 저 자고 올게요. <웃음> 어? 정말 고집이 세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미 말했잖아. 달리 할 말이 없다고.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조금 더 보여야겠지. 날 구해줬으니. D N 도전 과제 달성함. 저 도전 과제가 선물이야? 아니 진짜로 이게 끝이에요? 만족했어? 자 이제 네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평화롭게 살수 있게 냅둬 어 제목이 아예 디엔드로 바뀌었어 지금 보면은 스팀에 도전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좀 보니까 모든 도전과제를 다 완료했어요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짜 끝인가 본데? 그 와중에 달성률 무엇? 왜 이렇게 높아? 이제는 <웃음> 도전과제에 괴물들이 너무 많아. 한 번만 더말 걸어보자. 이제 화낼려나? 어, 대사도 안 바뀌네. 진짜 끝인가봐요. 자, 그러면은, 이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패시아 패샵... 애프터 다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 여기 왼쪽 위에 파일 표시 보면은 비포 a 다크 라고 바뀌어 있네요 아예 게임 제목이 어 신기하다 뭔가 컨셉 자체는 굉장히 참신하고 퍼즐도 독특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은 게임 시스템에 비해서 좀 내용이 많이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두 마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이게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나서도 어? 뭐야? 원래 원래 이런 애가 있었나? 어? 어? 이것도 바뀌었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 아니 왜 뭐가 계속 바뀌는 거야? 나 미쳐버리겠네? 아 이러니까 엔딩 크레딧을 보는 걸 멈출 수가 없잖아. 일단 한번더 더 눌러볼게요. <웃음> 이제 뭐더 이상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끝내자. 난 이제 더 이상 뭘 찾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거보다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이 게임의 주된 재미 중 하나겠죠? 근데 나는 막팔 뜯어고치거나 진짜 뭔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언질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막 깊게 파고들면서까지 찾기는 좀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우연히 정보를 얻게 돼서 한번 그것도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아, 너구나 플레임 필요한 거 있어? 여전히 변하는 거 없죠 근데 이게 한 500번 정도 하면은 어? 대사가 또 바뀐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500번은 좀 오버고 일단 일단 엔딩 크레딧 지나봐 제가 알기로는 이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 이 가게에 불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이거 변하긴 하냐? 지금 내가 조건이 갖춰지질 않았나? 어! 어! 어! 어!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자 그럼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문을 누르면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빨개진 가게 플레임 여긴 왜 돌아온 거야? 끝났잖아 가도 돼디앤 d 응? 그리고 게임이 꺼졌어요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또 시작을 누르면? 미안, 더 이야기하는 건 곤란해 계속 반복되는 대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문을 누를 수는 있네요 열어 이 새끼야 문 말고 다른 데를 누르면 아마 넘어가질걸 이거봐 그래서 문만 정확하게 눌러야 돼. 아또 봐야 돼. 아니 이 짓을 수십 번 했다는 게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정도면 아 끝났구나. 이러고 다니는 다른, 다른 게임을 하러 가 제발. 새로운 거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발견을 못했다면 내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자 3분 또 기다립시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내가 한말못 들은 거야, 플레임 여기서 네가 할 일은 끝났어. 네. 에. 자, 대사가 바뀌었죠? 그냥 똑같은 말을 하지 그랬어. 어, 같이 말했으면 내가 희망이라도 가졌을 텐데. 와, 이게 끝인가 봐요. 여러분, 더볼게 없나 봐요. 이런 희망을 품었을 텐데. 또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삼트. 점점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갈래 저리 가버려. 오, 어, 어. 바뀌었어. 디 엔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게임이 또 꺼졌고. 자 다시 들어자. 제발. 어 뭐야? 뭐야 이게? 오씨. 이거 데모 때 생각나네. 데모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메인 화면을 무언가로 가득 메꾸는 거. 누르면은, 그냥 꺼지겠죠? 자세히 보면, 여기, 절이 가버려! 라는 게 있어요. 절이 가버려. 여전히, 바뀌는 건 없네요? 첫, 첫 대사는? 또, 또, 또 3분을 기다려야 돼? 드디어 켜졌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게 눌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플레임 알았다고 아직도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날 다시 찾아오던지 너를 조금은 더 즐겁게 해줘도 될것 같긴 하네 또와자 이렇게 게임이 꺼졌습니다 이 다음 날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다음 날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날짜를 내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디엔드라는 제목 자체도 없어져버리고 그냥 빈 메인 화면이에요. 시작을 눌러볼게요. 안녕 플레임 진짜로 왔구나. 대사가 바뀌었어요! 시간에 투자할 정도의 다른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게나 말입니다. 저도 답답해요. 이거 하기 싫어요. <웃음> 뭐 여기 있는 김에 너에 대해서 얘기나 좀 해볼래? 분명 아주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저는 36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조합게임 스트리머 플레이입니다 청소를 주로 하고 있죠. 넌 심심하면 뭐해? 야, 똥... 동... 아니, 적을 수 있네? 이야... 방송이라고 하자. 음 그렇구나. 난 아무런 취미가 없어. 저거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해요? 뭔가를 즐기는 건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 지금은 그냥 여기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 그리고 니네 말동무가 되는 것도 니가 원한다면 말이지. 여전히 니가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랑은 다르게 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난 이제 가게를 봐야 할것 같아. 니가 원한다면 다음 날에 또 와도 돼. 니가 있는 곳은 날씨가 좋니? 여긴 항상 어두워. 어, 단서가 있는 건가?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자 이번엔 날짜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가볼게요. 다음날에 또 오라고 했는데 다음날 말고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 말을 못 들은 거야 플레이? 다른 날에 다시 오라고 했잖아. 그럼 신뢰가안 된다면 다른 날에 다시 돌아와. 자 게임이 또 꺼졌습니다. 이번에도 날짜를 바꿔보죠. 자 날짜를 바꿨습니다. 다시 다음날에 들어가보면? 또 왔구나 플레임 방금 식물에 물을 다준 참이야 보니까 이 가게에 오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전주인은 대체 어떻게 가게를 살리고 있던 건지 궁금할 따름이야 아 걔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 걔에 대한 건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 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넌 평범한 날에 뭘 하면서 지내? 일? 아니면 학교? 방송 음 그렇게 있으면 좋은 거니? 난이 가게 밖의 세상이 궁금할 뿐이야. 바깥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 네 삶을 가지고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다른 누군가가 되는 거. 이제 슬슬 동물들 보러 가야겠다. 하지만 원한다면 다른 날에 다시 와도 돼. 너는 네가 네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봐. 음...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지만 우린 그딴 거잘 모르겠고 다음날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플레임? 황금박 일을 좀 처리한 참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뒤처리 좀한 거야 궁금한 게 있는데 비밀 하나만 알려줄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 말이야 그냥 알고 싶어서 이네 삶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 여기선 말고, 누가 엿듣는 건 싫거든. 너만이 볼수 있는 곳에 네 시크릿을 알려줘. 너로부터 직접 듣고 싶으니까. 만약 다 적었으면 돌아와서 나랑 다시 얘기하자. 너로부터 직접 듣고 싶으니까. 지금 새로운 게 생겼죠? 시크릿이라고? 여기에다가 뭐 비밀을 적어볼게요. 저만의 비밀.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비밀. 굳이 왜 친하지도 않은 저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는 없는데 근데 난 진짜 웬만한 거다 까발려가지고 <웃음> 숨기고 있는 게 없어 나 실은 귀 안에도 점이 있어 어? 와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다 엄청난 비밀을 말해버렸군 자 저장을 하고 닫으면 텍스트 파일 안에 적으면 돼 뭐야? 얘 지금 창을 띄웠어! 내가 창을 띄운 게 아니라 얘가 창을 띄워서이 게임이 창을 띄웠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 거라면 다른 질문을 줄게 네가 패샵을 운영한다면 이름은 뭘로 할래? 여기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출발을 하려고 가게 이름은 내가 네 주인이다 아 엉덩샵? 엉덩교에 이어서 엉덩샵 나쁘지 않은데? 음 확실히 가게 이름으로 쓸 수는 있겠네 미쳤어요? 오늘 하루종일 생각 좀 해봐야겠어 이게 다음에 올 때면 뭐가 좀 바뀌어져 있을거야 지금은 집에 돌아가서 쉬는게 어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아니면 말고 또 다음날로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자주 바꾸래? 나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 맞아 시간 겁나 많아? <웃음> 자 다시 쉬자 어? 뭐야? 뭐지? 여기 패 펫샵 겸 꽃집 맞나요? 네가 왜, 왜, 왜 다시 나와? 저번에 여기서 씨앗을 하나 사갔는데요. 뭐가 바뀌었나요? 밖에 간판 보고 왔거든요. 여기 이름은 이제 엉덩샵인 거예요? 아! 내가 가게를 망쳐버렸어! 어, 계세요? 듣고 계신가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 맞죠? 네, 그게 접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 아, 그럼 제 씨앗 좀 봐주시겠어요?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누가 저한테 이 씨앗을 줬거든요. 근데 잘못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리 줘보세요. 그늘에 며칠 동안 더 두면 괜찮아질 거예요. 뭐야, 내가 채팅 친는 거랑 전혀 다르게얘기하잖아 아,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이거 쓰는 거 의미가 있기는 해? 식물이랑 동물들 확인하러 가봐야겠다. 안녕. 미안, 이제 여기서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 네가 가게를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고 싶진 않거든. 뭐야, 가게 버리고 튀었어, 이 자식. 와, 진짜 그렇게 나랑 대화하기가 싫었니? 하긴 내가 좀 눈치가 없긴 했지. 그 정도로 눈치를 줬으면 내가 알아들었어야 됐는데. 이게 네가 원했던 거 아니야? 계속 가게로 돌아오기도 했고, 아마 엄청 바쁘겠지. 나? 난 이제 다른 길을 찾기로 했어. 이 가게는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작아. 내가 없는 동안 잘 관리해줄 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고? 그냥 이리저리 여행하려고. 걱정 마. 전에도 말한 적이 있잖아. 난 차원을 넘어서 이동할 순 없다고. 그냥 이 가게의 경계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야. 누가 알겠어? 어쩌면 어느 날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될지. 그래도 그날이 올 때까지는. THE END 게임이 또 꺼졌네요 파일이 바뀐 게 있나? 있네 엔드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그그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와좀 바뀌었네요 일단 눈이 갇혀있던 3장이 사라졌고 어 패샵 애프터 라고만 쓰여있습니다 다크 어디 갔어요? 다크 시작을 해보죠 어지 이건? 이제 이래야겠어 가끔 어두워 이 책들은 왜 쓰러져있지? 여기엔 이상한 문자들이 잔뜩 있네? 이거 근데 치는게 진짜 의미가 있나? 아.. 심심해 동물들한테 밥을 줘야겠다. 왜 이때만 말하는건데 대충 쓰니까 다 했다 좋아 동물들한테 전부 밥을 줬어 여긴 뭐가 있지? 안 열려 식물들한테 물을 줘야해 엉덩샵 해야할일 목록 식물에 물주기 반려동물 밥주기 불 끄지 않기 불 끄지 않기? 라이트라는 파일이 없네요? 지금은? 반려동물들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뭐 적기도 귀찮아. 더할게 없나? 잠에 될까요다 끝낸 것 같네. 이제 자서 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지? 자, 게임을 잠깐 끄고 여기에 엔드 있잖아요, 엔드 엔드 파일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삭제하고 끝이라니 난 인정할 수 없어 시작을 누르면? 이제 이래야겠어 엔드를 <웃음> 지워도 반응이 없네 자 지금 뭔가 계속 루프가 돌고 있거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이 엔드가 뭐지? 야, 이거 이름 바꿔볼까? 텍스트 파일로 해서 읽어보면... 뭐야, 이게? 뭐지? 아, 나 소름 끼쳐. 뭐지, 진짜? 일단 눈동자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텍스트 파일에. 이 눈이 아마 아까 마녀의 그 붉은 눈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엔드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엔드 파일을 지워버라고 다시 지워봐? 지우고 시작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바뀌었어? 끝에 도달했잖아 에? 에? 에? 저질러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돌아오길 원했던 사람은 너였잖아 그냥 다시 돌아가면 돼 누가 여기 가게에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 밖에는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세계에 있는 작은 패시의 주인이 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가도 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나한테 자유를 좀 줘. 설마 모든 걸 초기화하고 싶은 건 아니지? 날 다시 고통받게 할 생각이었으면 왜날 도운 거야? 난널 막을 수 없어. 내가 말했듯이 내 힘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절대로 간단히 있지는 않을 거야 무서워 이 말을 듣고도 정말 모든 걸 초기화하고 싶어? 와 뭐지? 이거 초기화하면 게임이 바뀌나? 일단 아니오 해볼게요 아니오를 하, 하... 근데 괜히 또 아니오 했다가 이 기회를 완전히 날리는 건 아닐까 이거 또안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는 건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오인 것 같거든요? 일단 아니오를 해볼게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너에게 보상을 줘야겠네 어? 뭐야? 숨겨진 도전까지가 또 있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작은 선물이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자, 이제 진짜 끝이야 잘가뭘 줬는데 응? 이제 엔드 파일과 트로피 도전 과제가 생겼네요? 이것도 텍스트 파일로 바꿔서 열어보면? 이게 뭐야? 뭐라고 써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암호? 암호라고? 무슨 암호야 이게? 번역기를 사용해보자고? 일단 복사를 한 다음에 암호화, 복호화 사이트가 있네요? 이게 뭐지? 어떻게 쓰는 걸까요오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웃음> 오마이갓! Oh 영어 문장이 나왔어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기엔 특별한 것이 없어 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너는 내 자유를 지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 아무 자격도 없어 뭐지? 다시 스타트를 누르면? 엔드를 지우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가게를 꾸리는 그런 장면으로 왔다가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왔네요 핸들을 지우고 다시 또 스타트를 하면 다시 똑같은 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어, 다시 초기화를 할수 있냐는 선택지가 다행히 나오기는 했네요 아, 여기 초기화를 해야 되나? 초기화를 하면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로피를 지워보자고? 이것도 막 지워도 되나? 트로피, 트로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화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해볼까요? 달라진 게 없네 뭐 다른 대사가 있었다고? 아니야 똑같았어. 방금 딱히 주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고?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너에게 보상을 줘야겠네. 하지만 딱히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할래. 헉, 그러네. 아, 내가 지금 이미 트로피가 있는 상태여서 얘가 이렇게 말을 하나 봐. 대박.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올 때마다 엔드가 생기고 지우고 아 이거 초기화를 해야 되나? 그러다 진짜 초기화되면 어떡해? <웃음> 진짜 이게 게임의 끝일까요? 하, 그럼 초기화를 하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달라진 점을 뭔지를 막 이렇게 봐야 되나? 절대 쉽게 잊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분명히 초회차랑 다른 점이 있기는 할것 같은데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면 좀 음,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히든엔딩을 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다른 숨겨진 요소가 있잖아요? 꼭 다른 영상에서 보세요, 다른 채널에서. 제 채널에서 이제 보려고 하지 말고. 나 이제 이거 끝내고 싶어! 즐길 만큼 즐겼어! 파을패스로 뭐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 갓겜이야, 갓겜인 거 인정해줄게! 이제 그만하자! 머림도 다 암! 네. 바보 같은 선택이네? 다시 물어볼게. 뭐야? 깜깜하게 초기화 해줘. 정말 모든 걸 초기화하고 싶어? 아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네. 네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줄게. 와, 빨간 글씨로. 정말 이 게임을 초기화할 거야? 아니요. 네. 좋아. 넌 이미 마음 먹은 것 같고, 난널 막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난 영원히 네 선택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이 선택을 후회한다고 해도. 이제 돌이킬 수는 없어 어휴 너무 무서워 나 진짜 온몸에 소름이 계속 끼쳐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네 너에게는 게임 한 판일 뿐이겠지만 하 게임이 꺼졌습니다 다시 키면? 진짜 완전 초기화가 된 거야? 오 와, 이 장면 왜 이렇게 반갑냐? 진짜 초기화가 된것 같네요. 계속 이때까지 새 게임, 새 게임, 시작, 시작할 때마다 뭔가 다른 장면이 나왔었는데 오, 진짜 초기화 장면이 나왔네? 오 마녀도 제대로 있네요? 대사도 뭐 크게 바뀌는 게 없고 아니 근데 적어도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갇혀있는 여자 마녀를 구출해야 돼요 왜냐면 그 친구만 초기화 됐을 때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난 절대 쉽게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그거를 걔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아 무서워 괜히 막 랜섬웨어 터트릴것 같고 막 그래 내가 기억한 댔지 이러면서 막 랜섬웨어 뿌려가지고 내 파일 다 못쓰게 만들고 막 그럴 것 같아 건드리지 말자 그만두기 아 여러분 그냥 게임이 완전 꺼져 버리네 자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소름 끼치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중에 뭐더 숨겨진 요소가 있대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해도 안할 겁니다 아셨죠? 마무리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